안녕하세요. 제가 유료 증권 사이트에 가입하고 그 경험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료 전문가 사이트에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벤트 한다고 해서 했고요. 네이버 카페 보고 전문가란 사람. 그 전에 포토폴리오 봤는데 상한가도 가고 그래서 일주일 스윙하면 거의 다 수익 난다고 그렇게 자랑하길래 댓글도 많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전문가는 개인들보다 정보도 있고. 안전적인 종목을 추천해줘서 적어도 손실은 크게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물론 그 전문가도 마음 편히 매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추천해주는 종목은 절대로 급락을 안하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자기만 믿으면 만사오케이라고 그러더군요. 사실 종목 추천해준 것중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 후에 추천해주는 종목은 위 종목처럼 테마주도 아니고 그냥 개별 종목이었는데 추천하면 다 상투더군요. 전문가가 강력 추천해준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 저번주에 20% 수익 난다고 하더군요. 재료 있다고 강력 추천해서 매수했더니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4%까지 하락하더군요. 제가 우려를 나타내니 자기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저는 믿지 못하고 갱보합 수준에 던졌고 제가 저번주에 재료로 20% 수익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으니 어떻게 그걸 맞추냐고 다음주까지 보라고 짜증나는 어투로 말하더군요. 재료로 20% 넘게 상승한다고 해놓고서 딴소리 하더군요. 좀 어이가 없다는 그렇게 말하지 말든가. 그런 뒤에 바로 어제 추천 종목 마이너스 5% 횡보하다가 7% 올랐는데 일주일간 그 종목 1700원까지 간다고 홀딩하라고 합니다. 저번주에 올나라장 마이너스 27포인트 정도 빠질 때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 대부분 선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목은 이런 급락장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자기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주 의기양양하더군요. 자기 종목은 안전하다고 흐뭇해하더군요. 이걸 보면서 전문가라 좀 다른가 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주에 추천해준 종목이 있습니다. 테마주도 있고 그냥 개별 종목도 있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 5% 이상이더군요. 추천해준 가격이 다 꼭지더군요. 오늘 2차 매수하라고 한 종목이 시원하게 5%나 더 급락하였습니다. 거기서 또 급락하여 현재는 마이너스 13%쯤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자기가 추천 종목은 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전부 다하긴해요 옵션만 기울 때에도 선방했다고 자랑하더니 오늘 코스닥 5피 빠졌는데 시장 상황 안 좋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손절 안 한다면서 오늘 10% 넘게 빠지니 손절 얘기나 하고 있고 언제는 손에안 본다면서 이제는 어떻게 손에안 보냐고나 하고 있으니 오를 때는 의기양양하고 많이 하락하면 빠지면 시장 탓을 하네요. 전문가가 목표가가 5천원이라면서 추천해준 종목이 있는데 많이 하락하니? 포트폴리오에서도 은근 슬쩍 지워버리고 애지도 안해주더군요. 10% 넘게 하락해서 몰래 뺀것 같습니다. 그 카페에서는 아까 말한 급등한 종목으로 회원들 모집하고 있고요. 댓글은 많더군요. 지금 생각하기에 댓글들도 일부는 알바라 생각됩니다.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이 전부 다 오를 수는 없겠죠. 적어도 손절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목 에지가 무조건 홀딩하는 겁니다. 손절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많이 빠지는 종목은 나중에 언급도 안 합니다. 포트에서 그냥 뺍니다. 개인들이 알아서 손절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기는 절대 손절 얘기는 안 하고 홍보할 때에는 우리는 손절이 없다. 바닥에서 잡는데 손절이 왜 필요하냐는 둥. 그런 식으로 얘기나 하고 마치 이런 말 들으면 손해 안볼것 같지요. 추천하면 다 상승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오늘 환불했습니다. 추천 종목 마이너스 13% 넘게 까이고 전 물타기에서 마이너스 5% 왜 추천했냐고 물으니 차트가 이뻐서랍니다. 재료가 없다면서 나중에는 재료가 있다고 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말이 막 바뀌는 게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여튼 사기쳐서 돈 벌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주식은 재미가 없어야 한다. 저는 주식은 재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재미있게 되면 자칫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거기서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아 들어가고 돈도 좀 결부가 되면 더욱 좋겠고요.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기타 일을 할 때는 재미가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되고 본인이 재미가 있다 보면 거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당연스레 실력과 성과도 좋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주식은 틀리다고 봅니다. 물론 재미와 적성과는 별다른 문제입니다만 재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가 당창 모순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쓸데없는 자만심을 불러와서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안 돈이 착착 벌려서 재미가 들리면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셈이죠. 마치 도박판에서 타짜가 호구에게 미끼를 주면서 재미를 느끼도록 만들듯이 말이죠. 비단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재미라는 것이 본인에게 쓸데없는 호상을 만들어줍니다. 왜 이걸 못하나? 왜 성공하지 못하나? 나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스스로를 너무 믿어버리게 되고 아집이 강해져서 독단적인 틀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차트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손절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미 꺾인 차트 놓고 소설 쓰는 사람들은 이 부류입니다. 재미는 없어야 됩니다. 물론 무미건조한 이 도박판에서 재미를 찾는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 재미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재미를 찾아야지 이 바닥에서 재미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의 지인에게 쓸어담아라 하신 분들 본인은 왜 쓸어담지 않으셨나요? 누구나 알아도 들어가지 못하는 게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자본주의의 생리상 돈의 위험과 위력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신중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 물론 있습니다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에 플러스하면 반치 주식 속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만큼 힘든 게이 바닥이라고 봅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다음 날 미끄러지는 종목이 하나둘입니까? 선수들이 때는 이때다 몰빵 뚜드려 넣는다. 그건 하수 중에서도 가장 하수입니다. 고수는 매수라인을 절대 특정 가격대에 집중해서 매매하지도 않거냐. 분할로 매수. 분할로 매도는 이미 주식판 정석처럼 강조되는 논리입니다. 완벽한 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이고,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것이겠죠.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그저 들고 있는다는 여유 돈이 많아서 중기 투자자에 해당되는 말이고, 멀리 보고 투자하기가 힘든데, 수익나면 챙겨가면서 매매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우가 좋은지 몰라서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이 한우를 먹을 능력이 안 되니까 수입산 먹는 거지요. 각기 자기 사정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몰빵.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생각하기 전에 정말 본인이 타칭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이며 그 누적 기간이 횟수로 적어도 5년 이상이고 억대 연봉 정도 되는지 자문해 보시고 기던 아니던 이 어려운 살얼음판에서 조심 조심 또 조심하며 매매하는 게 롱런하는 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름지기 인생은 아홉 번 잘하고 한번 잘못하면 잘 넘어갈 수가 있지만 주식판은 단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도 몰살당하는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아스팔트 같더라도. 그 밑에 지하철이 수없이 다니고 있음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